들한테 붙어서 두번 다시? 참고로 파라도 레이저입니다. 파라도스 이게야 이지 얘네들 때문에 멘탈 터졌잖아. 아까 그 오케이 방부터 <웃음> 시작, 아 방캐네. <웃음> 눈나미부터 시작해서 멘탈 터졌어. 역풍 날리가고 나와라. 들어가줘야 돼. 들어와줘야 돼. 아이고. 나 있어. 네. <웃음> 들어간다고? 그래, 그래. 하나 더 있어. 너뭐너 들어갈 필요 없어 형. 오케이. 어, M 그래. 돼. 빼! 센터 있었어 수나. <웃음> 미련에못 버려. 센터 수나 있어. 그때 들어가 아이폰. 맞다. 센터 아이폰. 센터 왼쪽. 3번에도 있다 지금. 창파. 나 가. 올라가야겠네. 11번 조심해야 되겠다. 예. 네. 11번. 아, 11번. 아, 이거 힐. 힐. 자, 어, 힐. 이거 뒤치기 하나. 힐. 13, 힐. 13, 13 뒤치기. 13 뒤치기 쪽. 나 지금 뒤치 뒤치기. 아, 지 갔다. 이거. 뭐야? 와 아, 아, 아, 아, 이쪽으로 왔네 시바안에 나쩔라 칠게 응리신것 아, 같아요 어 돌렸네 누나 나 누나 나프 버릇도 고쳐야 되는데 누나 저 같은 거 응? 멀리 못 나가요? 어 알았어 아 진짜 그만 좀 나오라고 <웃음> 왜 자꾸 멀리 못나는데 멀리 좀 나와줘 한 번이라도 아, 게임해야지 <웃음> 존나 못했네. 아, 나 이거 뻔점프버로좀 고쳐야 되는데. 나 스왑하면 좀점프그 스나이스. 센터. 스나이스. 스나다운스이스이나이스 스나이스. 스나이스. 스나이스. 나이스 스나이스. 이이이 아, 아, 씨발. 하나. 아휴, 완전 개피. 큰 개쪽 개피. 센터 왔다. <웃음> 나이스. 리체코 벨 Keep i When e t o n e Mission clock, thirty seconds left. Nice. Nice. 와피우인데괜찮아 오! 어, 빠져! 왔다. 아 깜이! 아 진짜 안 갔네! 안 갔어 안 갔어 가다가 돌아왔나봐 이거 즈모야 우리 로그인 안 했다? 해야겠다 이제 아니거어 아니 개폭모이 나다 나나. 어, 있다. 이번도 이번 개피 하나 육란. 1번. 짜빵, 짜빵, 짜빵. 나이스. 1번 1번 왔어. 1번 왔어. 2탄 아, 날린다. 잡빵 잡빵 잡빵을 잡빵빵 하나 1번 하나. 하나. Okay. 아, 오케이. 1번 밑에. 아래 아래. 싹 때. 저 아. 아. 약간이 둘다살 때야, 둘다살때 하나는 초계피, 바로 그 앞에 있었거든. 야. 하나는 근데 모르겠어요. 짜방 들어갔다. 어왜가 좋겠다. 외모가 좋겠다. 외모가 좋겠다. 외모가 좋겠다. 외 <웃음> 어, 적 같은 거 1킬 <웃음> 보다, 1킬 보다 좀 있을 수 없잖아? <웃음> 빡치네 님들 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님들 싫어임 <웃음> 아, 바깥스 한병 먹으면 안 돼요? 드세요 아진 바깥스 먹고 해야겠다 아 죽겠네 센터 안 보임? <웃음> 센터 안 보여 계속 님들 네, 무리하지 마 무리하면 아. 안돼 센타 하나 지름 <놀람> 다운. 라이프다운이야요 반전지. 나이스. 라이프, 라이프 야, 나이스. 밀자. 아, 어. 게 아이고. 봐. 게 필. 작게 필. 다운. 게 내려. 하나 다운. 아. 나이스. 비살죄. 나스 비살비 오케이. 그래. 나이스. 아, 김호. 김호리. 아, 뭐야, 나 이번 판 기부 천사요 야스. 야, 야 간신히 시퍼 한번 설치 설치해가지고 1등 유지도 하고 있다. <웃음> 안 돼. 저만 간지 뺏기겠는데? 차려야 되나? 응, 전신 좀 차려. 굿네. 굿네. 누나 퀴에내 도움도 있슈 아, 오케이. <웃음> 센터로에 오픈하더라. 센터 짝방, 어, 짝방으로해서 보는 것 같더라. 삼각하나 숨을까요? 작만원 있어 센터 오, 보는 중이야 오픈이야 센터 타운 작작 피해 어디? 어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밀자 비자비자 가는 중 11번 한 명만 6번 하나 6번 하나 철중 6번 다 하나 더 하나 더 6번 하나 더 아, 나이스. 아, 야0포 설치는 참 좋은 거야. <웃음> <웃음> 나 생명 연장이유? <웃음> <웃음> 생명, 연장. <웃음> 어, 생명 연장하고. 아, 생명 연장하고 했어. 또 센터 안뿌렸네 <웃음> 센터도 조용. <웃음> 쟤는 자한번가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게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큰게 나나 큰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조심, 조심. 아, 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적빼 아0 0초1초1 0초1 0 하나 100초, 1 0 0 하나 0아초1 0 하나 하나, 아, 초 100초, 아, 0 0초 100초, 아. 로0초로0 0초 100초, 100초, 100초, 1 0 0한대0 0초 100초, 100초, 100초, 100초, 100초, 100초, 100초, 1 내피는헤드만 맞더라 거의. 아 카스가 네. 아, 필요해. 센터 어. 2층에서 확인했다. 일단 포 나중에 고 갈게요. 음. 아 센터 쓰나. 오케이 확인. 나이스 나이스. 내가 포 챙길게. 결국 당나나 이번에 이아 나이스. 유탄 어, 네. 맞았고, 3번이거 유탄 두개 까고 뛰갑시다. 바닥, 바닥 하나. 피워, 피워. 뒤치기 올 거예요. 뒤치기, 뒤치기. 오바닥, 오바웃, 오바웃, 오바웃. 나이스. 아 설치 얼마 안남았나 어, 구하진 설치 준비. <웃음> 생면 연장의 꿈 모릅니까? 최도움 실니까다목 내놓고 대우가 이거 1 0나 없고요? 음 나도 안 보여. 뭐, 이거 어, 한명십0좀들 어, 주세요. 에이펑 아, 개. 아아 씨발. 아저 아, 못한 이거 기못 땄어요. 센터 하나. 아 센터 수난 10. <웃음> 십... 아 A로 갔어 모션 한번더 스나 둘. A로 가는 모션 에이, 아, 들어온다 왜 이번... 들어왔어요 세 셋, 셋. 셋, 셋, 셋. 넷 A 넷, 넷. 넷. 스나까지 다섯 못아 지치기 지치기 아 이거 큰데다 아. 음. 이건 좀 에바, 에바 참치였다 아전전 이제 얘네들 계속 오겠다 기곤하시죠? <목소리도 돌아가자> 나도 내 일하기 싫다 가사를 하고싶다 저저 AA 볼게요 안무 비랑좀봐구를 못하여가지고 어 없었음 나세터 집중해야 될것 같은데 쓰터 나올거 같아또중 그 중, 중 쪽에 같아. 나이스 갑자기 지금 그렇게 보면 너 위험하지 않겠냐? 센터 어, 사운드 센터 사운드 삐고 하나 유턴 맞았고 센서 라이플 있었음 패스 안 보고 있다 아우 씨발 유턴 맞았지 스모크 포기네 아우 다 피했네 첨번 하나 있어요 네? 14만원 13 13점프 난나 아, 다 이거 이터 에서왜육나선맞춰 어, 맞으실 수 있어요? 네. 1초 쪽에 하나. 제이언 더는 보고 있을다또 오시고 또. 오케이. 주도 돼. 나이스 운이언더 보죠. 맞다. 나이스. 에이스 따나 에이 패스. 에이스 따라스트. 이언더 아래. <웃음> 아, 없어요. <웃음> 아, 기 개꿀 빨았네 이번에? 아아 어. 마음 같아서는 찌르고 싶은데 찌르면 죽을까봐? 네기자 죽어 나쁘지 않구만 홍마들 <웃음> 에이 에이 에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냐, 아냐, 피도 하나가 피도 하나. 에이도, 에이도, 하나. 아, 예, 예. 하나 빠졌고. 위치 걸렸어. 에이, 걸렸는데. 피 보세요, 그대로. 나이스. 캐고, 스고캐 10번 하나. 소리, 소리, 소리. 아, 정신 못 차렸어. 너, 어, 야, 소원에. 지사님, 도세요. 아. 뒤, 뒤, 찔러서. 10번 다운, 10번 다운. 13번 10번. 개다, 개고 올라온다. 나 뺄게요. 아, 뭐야? 오네드야둘다 올라왔어. 개구 하나에 1 3번 하나. 번인데너 올라오. 더스트요 라스트 1 0 번. 라스트 1 번. 13 십삼. 쓰면. 설로잘 잘. Objective almost complete. 휴 Objective complete. 이 누나 생명인장 장난이야. 십호 십호 세개의 위력이야. 알겠니? 이게 바로 세개아 재밌어. 센터 안 보이고. 스나가 스나 싸움을 안 건다, 계속. 있는 거 알면서. 이게 포가 나 개구 봐야겠지. 4번에서 포가 나 날라왔어. 아, 맞다, 개피 센터 라이프 하나. 한번 하나. 개구 하나. 한 번. 한 번. 센터 라이프 그대로. 개구 하나 있다. 3번 잘. 나이스. 센터 라이프. 센터 라이프. 13만나 다운 다다다1 0번1하번1어번1 13번. 14번. 1어번 15번. 15번. 13번. 1 13번. 1 3 4 9번으로 뺐어 걔아이다1 3아 19번. 18번. 19번. 18번. 19번. 이거 번1 0번1 8 19번. 18번. 19번. 18번. 19번. 1 8 1 3슛 하고 개구에 있었어요 어. 개구 낙하 했어요 한개 쪽으로 갔어. 그러면은 돌아서 베이스로 올려나? 그렇죠. 둘다 글로 갔을 가면서 있겠는데. 둘다 도는 거 같아요. 음. 어디에요 우리 팀? 지금 어, 우리 팀크 2번, 2번 거 개다 위에. 2층, 개 위. 새로 오겠다. 육나선만 봐주세요, 여러분. 네, 지금 육나선보고 있어. 어. 라스 하나 좀 박았쇼. 쓰나? 였던 놈.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 머리 크네. <웃음> 둘다 코타크 뜯있어요 누나, 어. 누나. 차도 개뿜 내시 10동, 1동 어, 아, 잘했어. 나 1등 뺏긴 거 같아. 라이스, 에에비뭐요 <웃음> 아예 까비 까비 까비 백개시 모르겠어 바로 저여아백개아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이점 차이